쌀이 많이 아파? 아주 밝아 병원 갔어 수술 동기다 쌀이 괜찮아? 쌀이 근데 너무 활발한 거 아니야? 저털 많이 있어 보셨는 쌀이 너무 활발한 거 아니야? 쌀이 괜찮아? 쌀이 잘했어? 괜찮아. 이렇게 기대고 싶어. 불편해. 아이고 어떤 날에도 어떻게 해줄까? 어떻게? 어떻게 해줘? 자세가 지금 다 불편한가 봐. 어떻게 해줄까? 아빠. 어... 이렇게 불려서 밥을 줘야 되는데 불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쌀이 아이고. 쌀이 많이 아파? 자꾸 반동에 너무 아픈가 봐. 우리가 위로 좀 해줘. 마리 짜잔, 엄마가 삼계탕 했어. 괜찮나? 어, 괜찮아. 한 끼도 안 먹었잖아, 잘. 괜찮아. 먹어봐. 응? 어. 에이, 맛있겠지? 왜안 먹어? 꼭 씹어 먹어. 괜찮아. 똑같은 건데? 헤헤 <웃음> 똑같은 거야? 먹어, 볼래왜안 먹어, 쌀이야. 자. 왜안 먹어? 보리엔 이렇게 잘 먹는데. 응? 왜안 먹을까? <웃음> 그럼 보리야, 잠깐만. 쌀이야, 이거 자. 바꿔줄게. 바꿔줄게, 벗겨봐. 그럼. 진짜 특이한 애들이네 다 먹은 거야? 진짜 입이 짧고도 엄청 짧구나 너는 자넌 양쪽으로 먹어 이렇게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아주 맛있게 먹었구만 트림도 안해 <웃음> 우리 언니가 쌀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아프니까 엄마가 미안해 음. 보리 쌀이 위로해주러 왔어? 응? 쌀이가 오늘 좀 많이 아파서 쌀이 위로해주러 왔나요? <웃음> 자리 비켜준 거야. 고마워, 그리 쌀도 어디가 안 돼. 여긴 얼굴이... 에그 에그... 저러시면 저기 오래 네 자리로 들어가 여기, 여기... 거기 있을래? 둘이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. 쌀이 언니 먹으니까 같이 먹지? 괜찮지? 더 먹어? 더 먹어 더 먹어 오 쌀이 많이 먹었어 쌀이 힘내 조금만 더 먹자 보리 안돼 쌀이 거야 우리 기다려 먹어 떨어진 거 주워 먹지 말고 우리 너가 이제 마무리 해줘 쌀이 거의 다이었의다 먹었네. 이제이짤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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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, 어디가? 어디? 뭐해? 음. 어, 수술 동기. 겁먹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서 방에 엄청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데 실가 불었어. 진영 사진이야. 아니야.